이렇게 담아놓으면 가지가나요 얘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린 거를 갖다가 해야 어미가 해야. 케어를 하게끔 나도 이제 왜 잡아서 이렇게 박스에다 놓냐고 아, 지금. 아니 애니 해도 돌아가는 게 나도 이제 이게 뭐냐고요 이거 신, 저 신고해야 되겠네 나가 고양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박스에다 담아서 이 생선 덩어리하고 물하고 이렇게 해서 놓고서는 아 진짜 열받아 아가 아휴 내가 진짜 속 썩어서 아가야 아가 병원을 가봐야 되겠네 또아 진짜 내가 아 진짜 속썩어서 아주 아휴 이렇게 안 하시네 사진만 잘잘 아이고 <웃음> 나얘 보는 순간 울었잖아 너무, 너무 귀엽다 이쁘지요 노랑아 노랑 치즈야, 아우 이쁘긴 엄청 이쁘다. 치즈야, 가서 잘 살아. 가까운 데 있으니까 뭐.